네, 안녕하세요. 아,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? 예, 이제 저도 잘 보냈는데요. 이게 예, 오랜만에 그 바지락 갖고 그 콩나물 밥을 좀 하려고 이게 두 봉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는 아, 봉지 속에 물 속에 들어있는 거라서 해금이 다 됐어요. 니까 그러니까 건져내서 야 바지락이 너무 잘다 됐어 어, 이 바지락은요 알을 이렇게 털었는데요 좀 이게 해금이 돼도 약간 지근거린 게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은 물에다가 한번 헹굴려고 이게 쌀은 한 시간 반 담궜는데. 그 종이컵으로 쌀두컵 했어요, 2 인분. 음. 깨끗이 채가지고 이그 바지락 삶은 물을 이제 가만히 따라서 부요 밑에 머리가 앉아져 있을지 모르니까 머리 있냐? 머리 있어? 찌꺼기 좀 있지? 아물이 정도면은 될것 같아요. 쌀을 불렸으니까. 아 평소 때안 불린 안 쌀보다 좀덜 부으면 되니까 바지락 을 섞어. 그리고, 이 콩나물이, 어, 이거 150g 이에요. 콩나물 익으면서, 콩나물에서 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, 이 정도 물 부으면 좋아. 물은, 이제 불은, 이렇 중불, 중불 약간 더, 중불보다 약간 약하게, 은근하게 해야 돼요. 넓지 않아야 되니까. 약불로. 밥이요, 다 됐어요. 중간에, 밥이 다 됐다 싶으면은, 불을 더 줄여가지고, 뜸을 들여줘야 돼요. 내려놔야지 양념장 만들기 쪽파 이거 송송송 썰어서 얼큰하게 고추도 좀 넣고 고추씨에도 영양가가 있으니까 이게 비벼 먹을 때는 넣어도 괜찮아요 진간장 이게 간장이 좀 짜니까 그 양념을 많이 먹그 밥에다 넣어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한큰술 타야 되겠어요 마늘 참기름 깨소금숟가를도좀 넣고 설탕도 조금 넣어주고 조개살 자 이렇게 밥이 좀 고실고실하게 돼야 돼 너무 질면은 비비면은 떡되니까 자이 정도 1인분 이렇게 해서 양념장 넣고 싹싹 비벼서 먹으면 또 이게 별미밥이니까이가지랑물로 밥을 해서요 시원한 맛이 나요 그리고 콩나물도 좀 시원한 맛이 나니까 아좀 이렇게 밥이 비빔밥이라도 좀 시원한 맛이 나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콩나물밥 아, 명절 때그 기름지고 많이 먹었으니까 또 이렇게 개운한 맛으로 콩나물밥 해봤어요 오늘도 감사해요